9시 56분이고요. 음, 오늘 고래상어 투어를 하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 이제 새벽 3시에 바이크를 타고 오슬롭까지 이동을 해 가지고 고래상어 투어를 할 예정이어서 어, 얼른 준비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시? Yeah. It's good. Is it working? Yeah. Okay. Here here. Hey. Oh. Not allowed inside. parking not allowed. 시간정도 걸려서 지금 오슬롭에 도착을 했고요어 현재 시각은 지금 5시입니다 5시 새벽 5시인데 지금 이미 벌써 항구 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후, 투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아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바이크를 타고는 2시간 내내 너무 추워가지고 어 추워서 힘들었어요 추워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와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보십시오 한참을 기다려 가지고 지금 현재 6시 15분이고 지금 이렇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오슬로베이 고래상어 투어가, 어 현지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돈벌이가 되지만은, 사실 고래상어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 오면은, 여기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고래상어를 만지지 말라, 뭐, 프레쉬를 터뜨리지 말아라, 뭐, 이런 교육을 하지만은, 사실 잘 지켜지지가 않고, 어 고래상어가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래상한테 밥을 주기 때문에, 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오슬롭 해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은 무겁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여기 왔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무겁지만은, 즐겁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그만한 쪽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닥다닥 해서 가지고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고래상우한테 다가가서 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분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 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까지 넘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am getting tired. 네, 저는 지금 이제 고래상어 투어를 마치고. 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짜망하실 룩이 있죠 마이 포우 가 마이 니가 오우 니가 마이 포신니이강우 m 니가 마이 포니이강이포이이 포우 가 마이 포우 니이 포우 이 니가 마이 포이이이이이가어이강이 김치찌개 같은 겁니다, 김치찌개. 굉장히 시큼하고, 어,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먹어봐야 합니다. 아. 아, so good. Delicious. Delicious. <웃음> 아, 라 현지분들은 이렇게 밥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반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 이게 부족해 보이지만은 먹어 보면은 또 충분합니다. 예, 저는 이제 고래상어 투어를 마치고 아침밥까지 먹고 국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 폭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개 골라가지고 좀 들려서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elon Island. No, no, no. v e l c h e r t o w a i c h i n g No, already. Tapos na. Ah, uh, tapos na.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next? You can you n e i n g Ah, I don't know. I l l go somewhere. Okay. Okay. Yeah, no worries. Thank you, Goya. How Island. Sumi the island. Ah, uh, maybe other d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so. thank, thank you, Goya. Enjoy. Enjoy. Enjoy. Thank, thank you. Keep your driving. Careful. Yeah.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바이크를 타고 한 30, 40분 가량 이동을 해가지고 비날라이안 폭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비날라이안 폭포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감이 안 잡힙니다. 바이크 주차했고. 야 비날라이안 폭포 어디 또? 네, 아, 가 오케이 오케이, 잘 나가고요. 됐다. 야, Thank you, 테 Thank y o 야. 네, 여기 어, 100패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가이드를 붙여줍니다. 가이드를 붙여주는데 어, 돈을 내야 되냐고 하니까 뭐 그거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뭐 따라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Neil sir. Neil? Yes, Neil. Don't, don't call me sir. We're friends. What's your name, my f <웃음> e m o s e s m o s e s So what should be? Anong pung i t tawak o sa nyo? Ah, uh, sorry, konti lang tagalog. h i n t i lang <laughs> tagalog. In English lang, English. So what should I call you, sir? h uh, Moses, Moses, Moses. Yeah? So no, no proper like sir, m r Yeah, David. yeah. n a k I'm only 26. Don't call me sir. <laughs> It's very quiet. Yes, yeah, sir. There's no other house here. Yeah. No one lives in this part, sir. Mm, okay. Of course like I, love. Love I love jumping. Ah, that's g o like <웃음> 아무도 없고 물소리만 그냥 나고 진짜 너무 조용합니다. 아, 내가 찾던 게 이런 거였어. 너무 좋아. OK, this is the level o t h e level t is like six times higher than this one. What? very nice t h 들어가는 길이 뭐 거의 완전 와일드합니다, 와일드해. 여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을 막 걸어가야 됩니다. 우와. 어, 사람들이 있네. 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좀 있어서 다행입니다. 와. 와. 지금 마침, 원래 조금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폭포 멋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어! Left No, no, no, this one. Ah, this one? Yeah, yeah. Okay. Here, here, hold, hold. Hold here? <sighs> did you do some workout? Huh? Workout? Yeah, I did. <laughs> Be careful, because the water is too shallow, right? Okay. Wow. Are you going to jump here? Yeah. Really? you, you want to jump here or not? You try first. Right now the water is too shallow Yeah, the water is really shallow Okay, pray! Are you okay? Okay, I tried Huh? Okay Are wow. y jumping in the middle? <웃음> 아. 아. 아. 아. 주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이 옆에 있는 다른 폭포는 폭포도 있고 수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해서 그쪽에도 이제 한번 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me coconut tree. year more than 100 years. More than 100 yeah, years. That, that, that <gasps> wow. t h e y h a v e really tall coconut tree here. It's not very very close when you plant it. it not that, just not very close. Mm -hmm. So it it grow very slow. Ah. 아. But if you if you plant it in a c l o c very close, it uh -huh. it grow very fast. Ah, 아, really? Why? Yeah, because they a l w a y s want to h s e e t h i See a ah, right? What is that guy doing? coconut yeah. <gasps> 나무 잘하는 것좀 보십시오. 요푸로 자랍니다. Is it like coconut farm here? Or is uh, it just coconuts? They just t h e planted it here because here coconut coconut here is source of income, yes. Yeah? y a h so only coconut fishing a n d f a r m is here. Mm. The, the main source of income here in this in the uh. 네 저는 지금 이제 비날라얀 폭포에서 조금 놀다가 어 여기 가이드 친구가 어디였더라? 아기니드 라는 폭포가 여기 옆에 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오케이, 다음에 만나 b 바이 지금 여기 다른 폭포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어, 입구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방수가방이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 핑크색 핑크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아 이따 보 엔트란스 피 오케이 아 힌드 보고엔트란 I have to learn 오케이 따라나보고야네 아기니드 폭포라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 입장료는 300페소고 그 이제 이 분명조끼 헬멧 그리고 워터 슈즈까지 포함입니다. 와아. Yeah. Wow. Ready? Yeah, ready? Down, okay? Yeah. o okay. k 입니다 생각보다. Okay, we're done. We're done. Yeah. 저는 방금 아기니드 폭포 투어를 지금 끝냈는데 어 원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투어래요. 왜냐면은 중간중간 마다 다들 멈춰서 뭐 사진 찍고 수영하고 뭐또뭐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 1시간 반이 걸린다는데 저는 뭐한 20분 만에 끝났네요. 그런데, 300회에서 내고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 진짜 새롭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저는 지금 다오폭포에 도착을 했고요. 어 걸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오, 밍 스테이스. 지금 뒤쪽에 저 계단을 건너서 지금 이 흔들다리를 지금 건너야 됩니다. 어. 헬로우 와 다리가 엄청 흔들립니다 오.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역시 여기도 완전 그냥 정글입니다 정글 오. 여기 확실히 바닥이 물에 많이 젖어서 그런지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이동하고 있는데 슬리퍼는 역시나 많이 미끄럽네요 좀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지방에 폭포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그놈이 그놈이겠거지 하고 사실 왔는데 와 폭포가 하나하나마다 정말 특색이 있습니다 폭포가 서로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폭포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어,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어 힘들어 이지역들의위치에 있는 폭포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냥 버려진 자연에서 그냥 찾았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지 입장료 낼만 하지 아 근데 언제까지 가는 거야? 현재 한 10분 가량 걸어서 폭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얘 보시면은 거대한 절벽이 이 계곡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와 지금 날씨가 아까처럼 청명하지 않고 조금 구름이 껴가지고 하늘이 파랗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엄청나게 보존이 잘된 자연 속을 걷는 건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짓은 아무리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15분째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하늘색입니다 와와 여기 뭐야 <웃음> 와, wow. it's amazing. yeah. it's amazing. 와. Wow. 여기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런 폭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돌을 조금씩 조금씩만 깎아서. 물이 깊은 곳은 바깥으로 걷게 해주고 물이 얕은 곳은 그냥 물을 밟고 걸어가야 됩니다 와 근데 여기는 정말 와 <웃음> 와. 여기는 꼭 워터 슬라이드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장관입니다. 와. 진짜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어? 요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어? 하나 있는데 어? 계단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잠깐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응와와 <웃음> 하하하하 와 56미터 하이 오케이 56미터 하이 와 <웃음> <웃음> okay, <56m high>. <웃음> <웃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웃음> 아 여기가 56m의 길이를 자랑하는 방어 폭포입니다 서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또 내려가서 떨어지는 폭포 맞으면서 마사지 한번 받아야겠죠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오! 열 걸음만 걸어가면 은 물살이 너무 세서 숨도 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한세 걸음 정도 걸어왔는데 여기만 와도 물이 튀는 물방울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폭포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앞에 돌아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폭포를 3개 정도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폭포 중에는 다녀온 거 여기가 할건 없지만 1등으로 아름답습니다. 아, 아이씨 발이 젖어가지고 슬리퍼 가미끄러지올오고 이거 보는 안돼 이거밖에 없어. 네. What a r t h e y have a lot of hole like this. f o r e go for bridge like, so deep, 아 this area is deep. 아, yeah. before. Yeah, before. 아니 물이 어떻게 이렇게 뽀얗지? 아, 진짜 너무 예뻐. 뭐야, 이거. 이거 쓰니까 이렇게 닌자 거북이가 생겼어. Are these t yeah. 아, 과거에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놓여있던 대나무 다리들이 다 박살이 났었답니다. 원래는 저쪽 길로 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여기로 나가는 어, 쇼컷이 있다고 강을 건너 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띵이버그야 네, 네, 어우 힘들어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 쉬고 고래상어 투어하고 그 다음에 포포도 두 개나 왔다가 지금 여기가 세 번째인데 지금 이제 오후 1시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안 쉬고 계속 다니니까 이제는 진짜 힘듭니다 아 지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 오늘 확실히 새벽부터 움직여서 그런지 벌써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어, 그냥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